온 세상이 SCP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후난 목숨을 걸고 부산에서 백신을 찾아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 바이러스 숙주가 SCP-354라는 걸 알았고 그 근원지가 있는 곳이 서울역지하 어딘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난이 백신으로 꼭꼭 SCP 숙주를 죽이고 세상을 구할 것이다 다 왔다 서울역 여기 어딘가에 숙주가 있어 SCP 354 반드시 너 죽여버리겠다 어 빨리 안으 들어가자 바람이 너무 거세 아다 왔다 다 왔어 아! 어? 아니 이 케이블들은 뭐지 아 어, 이거는 SCP가 아닌데 아, 맞다. 맞다. s c p 바이러스의 편의가 돼서 저런 케이블들로 다시 태어나 거구나. 응, 아, 어떡하지? 서울에 가려면 여길 통고해야 되는데. 가. 아, 나한테, 나한테 이 무기가 이보기. 있었지? 하하하하. <웃음> <웃음> 백신으로 만든 강력한 <웃음> 무기! 간다! 이야! 아, 이야! 와. 저리 가, 이 케이블들아! 이것도 어? 아 어? 아..이..이..무슨 소리지? 저 뭐야! 저았으라짜 저리가! 이제 그만 오란 말이야! 아아! 어! 너무 많아! 아 너무 많아! 어! 저리가! 아, 저리 가라고! 아, 돼, 도망가자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하하하하하하나 <웃음> 사실 마블이야 네? 무슨 소리야 그게? 나 길가메시야 하하하 <웃음> 쉽게 죽지 않아? <웃음> 영화 홍보하시는 거예요? 그러잖아 우리 코스린 자리 있는 거지? 예 아저씨 코스린 아저씨 엄청 보고 싶었어요 어 그래 네가꼭 안부 좀 전해주라 그런데 이 무슨 일이냐 제가 SCP 바이러스 그런지를 찾았어요. 바로 SCP 354가 바로 숙주인 거예요. 그래? 그 숙주 잡으러 가야지. 어? 어디냐? 아 제가 알기로는 이 서울역 지하 어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,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럼 아저씨가 앞장선테니까 우리 꼭 SCP 354꼭 처치하자. 네 아저씨. 일단 나가시죠. 시간이 없어요. 그래. 잠깐만 <목소리> 이 e 뭐야? 아이 태풍 오는 거 같은데. I s e 지 잡아 주세요. 아저저 아저씨. 잡아 주세요. I see. I s e 아 I see. I see. I s 지 마. 어! see. I see. I see. I s 어, 요 별로 잘 나가재? 야, 뛰어나가요! 뛰어나자쥬! 아이, 아저씨! 너무 안 과해, 진짜? 별로 던질라게 아니었는데 그냥 그래. 뛰어나기랬다 알았어 <놀람> 빨리 숙주 잡으러 가요! 어, 알았어! 가자! 어, 예! 어. 저기요! 됐어요. 어? 뭔데? 뭔데? 아이 하늘을 봐요 아! 태포로 다 날려보내자는거지? 아이 하하! 역샷 최고야 시작! 예 yeah! 있는 것 같아요. 자 내가 먼저 앞장서라네 자, 조심 고봉이네오 아저씨 잠깐만요 와 이런 치아에 이런 나무하며 이런 것들 와 여기 문도 강철문이에요 분명히 이 안에 숙주가 있는 게 확실해요 아저씨 그러니까 제가 이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. 어 이거 어디가 지금 <웃음> 이 남자가 이거 에이 한 번에 문도 와. <웃음> 따라와 어, 야 아저씨 힘 진짜 쓰다. 어 아저씨 여기에요. SCP 354이 문만 열면 분명히 SCP 사모사가 있어요. 아저씨 우리 잘할 수 있겠죠? 아저씨만 믿어라. 한다. 자, 자. 거야 맞아요 아저씨. 저 빨갛게 생긴 저 액체가 바로 SCP 354예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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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자! 아시 사무소 다시 리 이런 십사! <웃음> SCP-354를 해치우자! 떼! 잘이더라 SCP-354 이 세상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라! 자, 이렇게, 이렇게 SCP-354의 파멸로, 파멸로 인해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그리고, 그리고 우리 모두, 우리 모두 행복하게, 행복하게 살았다, 살았다.